요번 사태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장사할 때 사장님들이 꼭 명심해야 될게 사장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안 된다고 계속 저까지 침체돼 있으면은 직원들도 더 힘들 것 같아서 솔직히 직원들 눈치 안 보게 하려고 저는 좀더 태연한 척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손님 언제 오나 뭐 어떠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제 스스로가 이럴 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없애고 좀 이럴 때더 여유를 찾으려고 지금 와이프랑 강릉 가고 있습니다. 강릉 가서 힐링 좀 하고 오자. 이왕 뭐 어차피 뭐 우리가 있는다고 지금 손님 없는데 더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. 거의 다뭐 주말에도 항상 나오고 일요일도 항상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쉴때 되면은 불안해요. 가게에 손님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거 비교했을 때 오늘은 요번 사태 때문에 어차피 지금 손님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스트레스 없애자 그래서 지금 강릉을 가고 있고 강릉 가서 와이프랑 힐링을 좀 하고 그러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안 움직이니까 호텔 가격이 20만원 30만원 하던 게 지금 5만원대예요 포인트 적립해서 사용해서 지금 사실 호텔을 14,000원에 잡고 1박 하러 가는 겁니다 이 시국에 뭐 강릉 가서 놀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이럴 때 아니면은 놀러가서 마음 편하게 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맛집 이왕이면 그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도 좀 시켜줄 겸 강릉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이제 강릉 쪽 이렇게 가면은 2시간 반, 3시간 기본 걸리는데 굉장히 빨라요. 차가 없어요. 당일로도 갔다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스스로가 조심하면 되니까 겁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철저하게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관리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다. 이런 방송이 나와서 좀 안심이 되고 점점 더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를 밝혀내고 점점 줄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베트남 얘기를 또안할수 없죠 제가 제가 베트남을 원래는 2월 28일 날 롯데마트 쪽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다 정해 놓고 대구 발생하기 전부터 이제 가기로 약속 다 잡고 다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요번 일이 발생했습니다.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롯데마트 측에서 다른 브랜드에서 같은 컨셉이 끼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. 참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심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은. 롯데마트 측에서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비용들도 한 거의 1500, 2000 가까이 쓴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숙소도 마련하고 거기다가 이제 각종 3D, 2D 작업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요청한 자료들을 충분히 다 해주고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28일 날 가기 3일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28일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제 그 발뺌을 하더라고요. 롯데마트에 먼저 입점되어 있는 XXX 프랜차이즈에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매장을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쪽에서 같은 음식을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, 아니면은 먼저 들어갔다는 이유로,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사업이란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왜냐, 28일 날 저희가 계약을 하고 베트남에 들어갔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. 그리고 아예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천만다행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은 참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쪽에서 틀지 않고 바로 계약을 했더라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천만다행히 롯데측하고 계약을 못 하게끔 XXX 브랜드에서 막았고 천만다행히 한 달이라도 제가 먼저 오픈을 했거나 한 일주일이라도 더 일찍 들어가서 계약 시점을 잡았다면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한번 해봐요 이런저런 막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이런저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힐링하러 가는 겁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맛집도 소개도 좀 시켜드릴게요 자 가서 뵙겠습니다 아 촬영하는데 뒤에서 계속 속닥속닥 <웃음>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. 제일 무섭기 때문에. 아, 아.